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어 요번 파이썬 플라스크 활용법에서는 좀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파이썬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이제 가짜 데이터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뭐 여러 데이터 연습할 수 있는 데이터 정보들이 필요한데 하나하나 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제 엑셀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만들 때, 뭐, 홍길동, 뭐, 선춘향, 춘향,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만들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뭐, 철수, 영이 다 붙여가지고 만드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50명, 100명, 뭐, 200명 만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즘 플라스크를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뭐, 솔루션을 이렇게 좀 만들어 보다 보니까, 현재 그냥 파이썬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셔도 되지만은, 플라스크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뭐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거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가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은 이렇게 엑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거 영상을 앞에부터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일들을 어떻게 이제 다운로드 받는가 이런 것들 아마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부터 이렇게 보시면 은이 엑셀 파일들, 이메일, 이름 이메일, 회사명, 직업, 전화번호 솔직히 전화번호도 실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겹치면 또 당연히 이제 이름은 또 이제 어, 겹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항상 이야기하자면 이유는 가짜 데이터입니다 가짜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크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영문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잉글리시 버전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이제 잉글리시 버전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잉글리시도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 50개 데이터를 제가 만들었는데 굉장히 빨리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거의 시간이 거의 안 걸릴 정도로 예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이썬 그 프로그램이죠 예, 파이썬 예, 파일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fake.html 이라고 하는 부분들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인덱스 페이지이기 때문에 요 인덱스 페이지를 한번 위쪽에서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생겼죠 별거 없습니다 한국하고 잉글리시 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아까 버튼 요거 두개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자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게다가 이제 포스트 방식들 을두 개를 어 지원을 하게 되겠죠 음 처음에 여러분들이 페이지에 접근했을 때는 이제 파일을 이제 버튼이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값으로 뭔가 버튼들이 클릭될 때는 당연히 요쪽이 작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들을 함께 이렇게 구현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는 뭔가 처음에 이제 액션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스트 값으로 이뭐객 값으로 바로, 바로 들어온 것들을 이제 페이크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저는 이제 포스트 값으로 들어오게 될거 그러면 이제 랭귀지 라고 하는 부분들 이랭귀지는 이제 한글이냐 아니면 영어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한글일 때는 이 페이크 라고 하는 이 페이커 라고 하는 이 모듈을 사용해 가지고 ko kr 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영어는 en 의 us 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플레이 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음,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점프트 파이썬 이라고 하는 것이 입문과정로 굉장히 좋죠 사실 저도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걸 이제 플라스크로 이용을 해 가지고 저는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페이커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이제 출력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목들이 있죠. 페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이나 이제 주소, 그다음에 우편번호, 이제 국가명, 이제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사실 요런 정보들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더라도 상당히 유용한 그런 샘플 데이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포고문으로 약 50개 정도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리스트로 비워놓으시면 되고 50개를 저희가 레인지를 이용해서 어, 이제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큐멘트에 있는 대로, 아까 다큐멘트 금방 봤던 것처럼, 이제 이름은 이제 네임이라고 하는 함수, 이게 이메일, 컴페니, 잡,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들만 이제 불러오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데이터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쌓이겠죠. 그러면 50개가 쌓이겠죠. 50개가 쌓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다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한 거, 여러 가지의 데이터 정보들이 있을 때는 이제 판다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엑셀, 오픈 엑셀 그런, 어, 라이벌이 사용하도 되는 거지만,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들을 좀 쉽게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 판다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하, 어,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위에 있는 데이터 정보들을 저희가 어 적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컬럼을 위에다가 엑셀에 이제 나오는 헤더에 나오는 이런 컬럼 정보들이죠 그래서 이름하고 이메일 회사명 어, 이렇게 한글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투 엑셀 파일 형태로 요게 이제 두 줄밖에 안 돼요 사실 이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엑셀 파일로 해서 fake 언더와 데이터 엑셀 파일 어, 인덱스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해 놓은 상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값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리턴을 해 주는데 이렇게 리턴을 해 주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페이지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환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커리어 라고 누르면 바로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턴 페이지가 특정 페이지에서 우리가 생성을 해 가지고 여기서 위쪽에서 이제 html 템플릿 쪽에다가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은 내부적으로 같은 페이지 쪽에서 이렇게 빠르게 볼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예, 팁입니다 처음 나오죠 요런 그런 사례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다운로드라고 하는 페이지를 URL 주소들을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샌드 파일을 이용해서 그 파일들 여기서 생성했던 것들을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기능이기 때문에 크게, 크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플라스크를 사용한 사례들을 몇번 보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이제 만들 것인가 예,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만약 공부하셨다면은 그것을 좀만 응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백엔드에다가 만들고, 그다음 프론트 쪽에서 호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만드시다 보면은 이제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도 금방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플라스크 웹 프로그램들을 뭐 오래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적용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짜 데이터들을 만드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